아 네, 빨라 그리고 컨디션도 아니 이게 아 대부분 좋은데 어.. 업가방한 아 분들이 좀 계시네요 대부분 좋거든요 이런 것도 흔치 않은데 어.. 아 최악이 아 좋군 그 말머리 쓰신 분은 트레이너 아이디가 뭘까요? 한번 아, 볼까요 본인께 지나가면은 한번 표시해주세요 혹시 본인께 지나가면 아. 얘기해주세요 시합보가 안되셔서 모를수도 있어요 <웃음> 넘겨 넘겨 아, 네.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파워포스 아아 말세다 그 와중에 약간 말개 끝까지 섞어졌는데 아, 네, 네, 네. 저조가 또 있어요 어, 저조가 하나 있구나 그, 어? 말을 듣고 저조가 뜬건지 모르겠는데 말세다 네 상체가 네, 네. 굉장히 어 뭐랄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 그래비여그이번에 나온지 얼안 돼. 따끈따끈한 웨딩, 사건까지 오! 이분이 굉장히 힙하시네요 라이스 샤워도 있고, 게 퍼져 니로가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와! 멤버가 좀추 겁니다 어, 아, 이거스 아, 아. 아. 아. 아 역병이네 아. 아. 아, <웃음> 이분 이제 역병 전차라고 불리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 맞으면은 그들 퍼지는 수가 있어요. 엄청난 반응이 나죠, 지금? 네, 타우러스 대양몽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타이신도 준비되어 있고, 아... 킹에일로. 뭐야? 와, 아... 아... 어, 굉장히 뭐랄까요? 힙한 스탯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레이스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우리 트리나너분들과 함께하는 룸 매치. 오늘 준비된 마지막 룸 매치.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박수. 한번 아자 오크스 1 2차까지 안전하게 들어오면 되는 그런 놀이기 때문에 어, 1차까지 끝이 아니거든요 2,400m 오크스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크스는 출전을 자주 하는 경기장은 아니기 때문에 음. 역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데이터가 누적이지 안된 상태예요 어이번 어, 아, 아. 인기 골드실 네, 그. 역시 또 중장거리에선 골드실이 항상 잘 뛰어주는데 이 오구리캡이 언제나 든든해서 이 친구가 또 어떤 일을 벌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저거 전에 있었던 손희배에 대해서 또예차를 했죠 아 저희 아까 그 스킬 많이 갖고 계신 분 어느 분이셨죠? 어 일단은 출발을, 출발을 네, 이번에 뭔가 깔끔하게 출발 된 느낌이에요 마로젠스키와 네. 스즈카가 경합중인데 네. 어 수루젠을 제끼고 일단은 클래식 마르젠이 달려나갑니다 시작부터 달려나가고 있니다 이게 어, 보셨듯이 레이처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아 상황이다 보니까 어 처음에 치고 나가도 중간에 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리를 핀다고 하죠 트렌의 마음이 꺾이는 허리 핀 네.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 청을 의강자 아직까지 좋아요 도주 사 그룹 뒤쪽으로 어, 서로 각질별로 그룹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맨 뒤에 두 친구는 타이신과고르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두자는 네, 변함없이 사람 치카 선두를 키고 있고요. 아마이스키가 지금 두 번째로 달리고 있죠? 타이싱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괜찮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까지 오는 모습이고요. 중반기 다 터지면서 자리잡기 지금 더 중요하죠? KU 표정은 좀 지친건데 아, 아 코너 한번 키빙 돌아갑니다 여기서 대충 윤곽이 나올거예요 이제 자리를 슬슬 잡아 포지션은 좋은데 스요 선행각지인데 지쳐진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뒤쪽에 는 골드시 위치가 좀애매한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자 일단 스즈카 그... 아, 이거 설마 스즈카 엔딩 가나 싶은데 어, 어. 어, 어. 어. 꼬나무기가 발동되면서 스토리샷 걸렸다 클래식 마르제스키 뒤따라가는 스킬 어 타이키 타이키 빠르지 않나요 타이키? 어 대형 대형 대형! 대형 힘내! 타이키 뭐죠? 이아 어, 지금 몇마이 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로? 수루쟁이 따나가고 있죠 골드실 약간 거리가 벌린 상태 이거 붙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타이키! 타이키 셔틀! 허리도 아직 안 피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키 셔틀 그대로 오리점에 들어 옵니다! 이차는 수루쟁이었고요